자세교정 초보 프로그램 4주차 하태 허벅지 운동입니다. 첫번째 동작은 발등 릴리즈 발등 이완 동작입니다. 발가락 사이를 고랑을 만들어주듯이 주먹으로 문질러줍니다.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문질러주세요. 이쪽 다리도 주먹으로 문질러줍니다. 두 번째 동작은 발등 스트레칭 입니다. 발가락을 손으로 감싸서 아래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손으로 꼭 눌러서 유지하셔도 좋고 주먹을 졌다가 폈다가 반복하셔도 됩니다.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발목 스케칭 앵클 스케칭입니다이때 중요한 것은 발목이 휘지 않도록 중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립이 유지가 되지 않고 발목이 휘게 되면 발목이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반대쪽도 바꿔보겠습니다. 네번째 동작은 하트 릴리즈, 롤러 이한 동작입니다. 우선 세 지점을 나눠서 누르고 그 다음에 굴리기를 하겠습니다. 이때 다리는 까치발을 해주세요. 세 지점을 각각 20초씩 누르기를 하겠습니다. 누를 때는 좌우로 몸을 흔들어가면서 더 자극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 지점도 바꿔서 한번 해 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 지점입니다. 세번째 지점을 할 때는 상체를 숙여 가지고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더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굴리기입니다. 굴릴 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굴려주세요. 다섯번째 동작은 데퇴릴리즈 이한동작입니다. 허벅지 위아래로 상중하 그리고 가운데 안쪽 바깥쪽을 골고루 롤러로 풀어줍니다. 아프더라도 다리를 롤러에 무게를 실어가지고 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깨에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쪽도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첫번째 동작은 대퇴 스트레칭입니다.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패드나 수건을 이용해서 지지해줍니다. 스트레칭하는 다리가 옆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안쪽으로 일직선으로 넣어주세요. 발목 또한 꺾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일직선으로 놔주세요.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교정해서 위치해줍니다. 패드나 수건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 스트레칭을 하실 때는 특히나 호흡이 중요한데요. 들이마시는 숨에 갈비뼈가 느, 하나하나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호흡을 골반 밑에까지 끝까지 들여마셔주시고 내쉴 때는 다시 복부를 조이고 늘어났던 갈비뼈를 다시 배꼽 쪽으로 조여주세요. 그럼 호흡을 하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반대쪽 다리도 바꿔서 스트레칭 해줄게요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허리가 많이 뜰수 있기 때문에 어, 허리를 이완하는 동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동작, 런지 운동입니다. 어깨 넓이 두배로 앞뒤로 벌리고 상체가 수직으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입니다. 상체가 앞으로 나아가거나 무릎이 발보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때 골반은 중립으로 유지하면서 위아래로 수직으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발목은 뒤꿈치를 들어 올려서 으로 숙여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동작을 정확하게 하면 할수록 허벅지 앞에가 타들어갑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반대쪽 다리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영상 후반에 광고 시청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